행운 레벨 611의 고유 의체인더 센티널은 레벨을 배회 하는 유일한 엔티티로 레벨 611의 가장 큰 위협으로 판명되었고 방릉자들은 레벨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더 센티널에 대한 묘사는 출처가 불분명하며 문서화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명확한 외형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죽음을 각오한 방릉자들의 헌신으로 단한 장의 사진과 메시지가 남아 에미지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해소된 기록물들은 품질이나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에미지의 기록 보관자들이 엔티티의 신체와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더 센티널의 외형은 2.5m의 큰 키를 가진 인간형 개체로 갈색 피부는 골마터진 상처가 가득하며 얼굴, 팔, 다리는 모두 금속갑옷으로 덮여있습니다. 몸은 국도로 발달된 근육질로 되어 있으며 갑옷이 감싸지 못한 일부분은 얇고 더러운 넉마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앓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착한 갑옷을 인한 고통으로 보이지만 갑옷의 출처와 특이점은 현재까지도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더 센티널은 잠재적 희생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추적을 시작하고 기어이 목표물에 도달하게 되면 수사슬에 고정된 커다란 금속제대검을 휘둘러 목표물이었던 방향자를 난폭하게 도살합니다. 방광만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찾는 능력 외에도 인간을 아득히 넘는 스피드와 파워, 확인되지 않은 램시탐지 증과 상당한 크기의 파이어솔트 폭발 속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로스트가 담긴 기록을 살펴보면 만약 당신이 감히 악마의 소구을 밟는다면 악마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의 영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짐승의 뱃속을 여행할 때는 엄격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짐승이 자신의 소구을 정화하려고 할 때에는 놀라지 말아라. 경고의 의미가 담긴 고문서에서조차 엔티티가 가진 존재의 의미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운 레벨 611에서 독도가 울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면 더 센티널에게 포착된 것이니 소리를 피해 도망치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